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말농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어,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겨울에 에, 채소라도 먹어볼 예량으로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어볼 겁니다 어, 보통 비닐하우스는 쇠파이프로 짓는데 쇠파이프는 일단 운반하기도 그렇고 밴딩이라고 파이프를 이렇게 아치 형식으로 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밴딩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게 좀 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재하고 피부시 파이프를 이용해서 지을 겁니다. 어, 처음 계획은 피부시 파이프만 이용해서 다 지으려고 했는데 농막 공사하고 남은 엑셀 수도관이 있어요. 그거하고 파이프를 이용해서 지을 겁니다. 엑셀 수도관이 햇볕에 약하거든요. 장시간 노출되면 햇볕에 사가서 푸석푸석해지는데 올해 겨울에만 사용하고 내년 봄에는 철수할 거라 엑셀관이 한 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 먹을 만큼만 재배할 거니까 아주 조그맣게 만들 예정입니다. PVC 파이프로 비닐하우스를 크게 짓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로 크게 짓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새 파이프보다는 PVC 파이프가 다루기가 쉬우니까 소켓만 잘 이용하시면 크게 짓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피부시 파이프가 햇볕에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는 재질이 아니라서 뭐 오래 쓰시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뭐 1, 2년 정도는 충분히 견딜 것 같아요. 강도가 쇠 파이프보다 약하니까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가 아니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조금 피해야 될것 같은데 이 피부시 파이프가 의외로 강합니다. 비나우스로 어, 뼈대를 만들어 보면 의외로 강해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피부시 파이프 이런 걸로 짓지는 않겠죠. 어, 주말 농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그만하게 지어서 내 손으로 손수 키운 채소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 PVC 파이프로 빙우웃을 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 일단 재료는 2x4라고 하는 38에 89 어, 방부목 3개하고 2x6라고 하는 38에 140 방부목 2개 그리고 20mm PVC 파이프 그리고 엑셀관 에, 이걸로 지을 겁니다 전부 다 해서 한 5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어 지금부터 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 구조물을 만드시고 그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를 보시려면 대각선으로의 길이를 재면 됩니다. 어 대각선으로의 길이가 같으면 어이 사각형은 완전한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이 방향하고 이 방향의 길이가 같으면 정확한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혹시 바람에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 이렇게 해서 프레임 은 작업은 다 됐고요 어, 아무래도 안에 작물이 있으면 꺼내서 수확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어,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장석을 달아서 이게 열고 닫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레임은 다 됐고요 작물을 심고 비닐을 씌운 다음 어느 정도 크면 이걸 열어서 수확을 하는 거죠. 이제 비닐을 덮을 수 있게 엑셀광과 피부시 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다 뼈대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 4개가 필요하겠네요. 뭐뭐이 <목소리도>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PVC 파이프만 이용해서 어, 하우스를 만드셔도 돼요. PVC 파이프로 하우스 뼈대를 만들 때는 일단 이만한 어, 이거보다 더 길어도 되고요. 어, 땅속에 박으시고요. 이게 의외로 강합니다. 네, 땅속에 박으시고 여기도 반대쪽에도 박으시고요. 이런 PVC 소켓이 있어요.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여기 끼우시고 여기에 PVC 파이프를 휘어서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구매를 했는데 이 사이즈가 여기하고 안 맞는 거네요. 그 사장님이 좀 잘못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여기에 이렇게 끼우는 거죠. 여기에 요 연결 파이프가 연결 소켓이 맞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거보다더 크게 만드시려면 어 여기에 또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연결을 해서 파이프를 이렇게 크게 키우면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죠 어새 파이프 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이 PVC 파이프가 어 그렇게 약한 강도가 아니에요 어, 한 2, 3년? 3, 4년 정도는 하우스를 만들어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저희는 프레임을 짜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보강할 수 있도록 잘라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